드디어 케압케 방송을 하게 된 남자였어. 케빈 멤버들은 퇴근권을 어, 위한 로프레이스를 시작하는데 야! 따라왔다 <웃음> 우와 그게 99%의 벽을... 재능충이다 <웃음> 벽을 빗솔린 왼쪽에 세로로 세우는 건안 되죠 <웃음> 점프 두번 딱 해가 벽 잡고 어? 요 찍고 점프 해가 곧 아, 찍고 뭐, 그러니까, 아, 내가 일등을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에이. 점프 해가 요 찍고 그곧 찍고 안 그래요 비쏠 씨? 맞지요 맞지요 맞지요 어, 맞지요 역시 백1을 먹어야 사람이 울면 <웃음> 갑자기 아니, 말 많아졌어 아 근데 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거 녹코찍고를 이거 한 세트로 해서 한번 연습해봐 여기 다 모이겠는데 네명도 <웃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꼴찌 두명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 아 근데 여기 천장까지도 멀어서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약간의 반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코스는 아니면 거의 날아서 한 번? 아나 저거는 한번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 어. 그 다음에 이거 날아서 천장 가면 가능이다 되나? 천장까지 안될것 같은데 어? 그냥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흡! 따잇! 따잇! 열아번 <웃음> 따잇! 따잇! <웃음> 따잇! 따잇! 따잇! 따잇! 따잇! 따잇! 따잇! 어? 이러면 따로 잡혔는데요? 어마에와무있내데 <웃음> <오바에> <웃음> <너 신네>, 이로 <이루. 웃음> 왜 죽여! 아, 아우, 살았어. 오, 야, 이거, 간다. 아, 까비 어. 아, 까비, 까비. 살았다, 살았다. 근데. 아, 여기, 오. 어렵네 여기, 반대쪽이, 어렵네 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렴, 오아 오렴,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친거 아냐 한복에 갈건데? <웃음> 진짜 대박 자꾸 이러면 내 아껴둔 재료로 벙커버스터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비라 <웃음> <웃음> <웃음> 저기 좀 보여줘 꼴대쪽 보여줘 한편이 한 중계하지 말고 요렇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자, 웃음> 가면은 끝입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한 번만 올라가면 근데 여기 다길 좁아서 이거는 쉬워 <웃음> 연비가 근데 한번 지나가면 약간 적금성 플레이가 다 드러나거든요? <웃음> 맞아요 안전하게 약간, 하는 플레이가 어? 다 드러나서 공략이에요 아, 공략 여긴 적금이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녹화하면 어, 지금. 된다 와 미친 아니! 왜 반대쪽으로 넘겨져? <웃음> 아싸 <웃음> 아 이게 와. 뭐야 한번더 녹.. 아.. 지금 지금 됐다 오. 지금 오. 늘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아,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 공중에서 어한번더 공중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세 번을 누르면 안 됐네 내 녀석으로 <웃음> 누르지 말라 했잖아 이집페시지바를 여러 번짜자닥 누르면 안된다니까 <웃음> 아이고 결국 여기 다 했잖아. 모이네 네명 저기 세명 모였다 <웃음> 아 모이네 여기 네명 이번 콘텐츠는이네 그 명인가요? 네 명이요? <웃음> 네 명이요? 정생하지 말고 천천히 가죠 나 <웃음> 봤을 때 이거 넘으면 은 저게 될거 같은데 여기 먼저 넘는 두 명이 탈출 여기 못 넘는 두 명이 <웃음> 탈락이 될거 <것> 같다 <웃음> 여기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돼 거기서 어 거기서 늘리려고 조금 딱 아하! 나 안전하게 갈래 이제 안전하게 <웃음> 가도 저쪽보다 빠를 것같아안될것같은데 오우 딱닿네 딱닿습니다 하하 <웃음> 딱닿습니다 딱닿스 딱닿스 지금 저랑 춘식이랑 비소리는 거의 중계모드로 들어갔고요 이제 근데 사실 밑에 있는 저 멤버들이 오면은 지금 비소리가 있는 여기가 진짜 찐통곡이야 아 여기 앞에도 약간 위태롭고요 여기가 아 이거는 위에가 좁기 때문에 지금 어, 위에도 좁아버려가지고 어, 한 번에 가나요? 와, 와, 이거 깨달아 버렸. 솔림 아, 그쯤 합시다. 아, 이건 끝났다요? 어, 이건 끝났. 어 여기는 이미 이제 1등 비술이 간 거고요. 아, 어한 편이 왔나? 여기 거의 더넣고 그렇지. 어, 한 편이 감 잡았나? 한 편이. 와, 여기 남았다. 여기 남았다. 참 해피. 아직 우리 로프 옆에 받아주겠네. 조금 <웃음> 어, 펀드성 플레이? 적금성 플레이? 아이씨. 오? 어? 여기서 놓고 바로. 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적응성 플레이거든요. 이거 공략이거든요. 예, 굉장히 깔끔한 정석이었다. 이거 다 보여 준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대학교 오픈북 테스트. 오. 책을 봐도 모른다. 오! 아, 여기서 한번 더. 그 자리거든요. 약간 거의 왔던 자리거든요. 아! 여기서 아, 왜맨 아, 마지막에 왜 항상 따다닥을 안 읽냐? 아니. 아니, 음. 아 따박이 붙지 않냐 방금 시간 때문에 끊겼어. 아, 그런 겁니까? 그 로프의 정석 연비 저자 로프의 정석 이거 보고 아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아 여유롭죠 와아아 아아아아 깨비? 아아 근데 로프가 없어요 아 로프가 자못 세줘 숫자 못 세줘? 숫자 못세죠 근데 비솔님 완전 알았네 이제 비솔님 우와 근데... 날라가와야니돌아야야이 야, X야 <웃음> <웃음> 저 빨간색 발판만 안 밟겠습니다 야, 야 근데 씨. 이거 다시 캐라 아니면 안 돼요 환경오염도 캐라 <웃음> 아니고 재작 <계속> 캐라 아니면은 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 않으세요? 이어폰 착용하세요. <웃음> 필수입니다. 이거 이거 수직으로. 이 필수입니다. 수직 90도 위로 꽂는 거 보세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웃음> 안전함의 <웃음> 정석 <정성. 웃음> <웃음> 거의 이거 지금 맵이랑 직사각형을 긋고 있거든요 지금. 한 아, 번. 번, 번, 번, 번, 번 적금 <웃음> 아 적금입니다. 아. 아이 또. 아 여기서 여기서 또 리듬체조. 네 갑니다. 이게 왜 되냐고. <웃음> 탁탁. 오야 이거 기회. 어허어 어, 마, 마, 마, 지금 어, 야 지금 어, 거의 바둑이었어. 스페이스 만드는 게 신중함에 그냥 끝판 그냥. <웃음> 그렇지? 다 방금 각 표정. 많이 웃겠다. 되서정석 배운. 그거 알지? 아, 아 여기... 우리 친구 잘 배웠어. 잘 배웠네. <웃음> 잘 배웠다. 아, 거의 그대로 가고 있죠. 옆비가 있다. 그 각도마저 비슷합니다, 지금. <웃음> <너또 가있다. 웃음> 아 모르고 어, 그러고... 진짜 튜리부터 턴 놀았으니까 그거맞게 한번 하면 돼야 이거 닌자야 뭐야? 아니, 뭐 하는데? 아이템 이름이 닌자 로프예요. 아 여러분들. 그렇긴 하네요. 록프를... 그렇긴 하네요. 왜 그런 식으로 쓰시는지 정말 아 야, 미쳤네. 얘가... 나 아니 나 오랜만에 찾았는데 그거를 뭐. 그냥 뺏어 가면 어떡해? 어떡... 와끝났어와 어, 끝난다. 야 일단 어 다음 턴 다음 턴 무시만요. <웃음> 이거 근데 한 펜이 여기서 만약에 못 가면 투 텐트 바로 역전당하고또 계란이야. 근데 로디가첫 편이어서 그걸 해. 보긴 해야 돼. 와! 와! 와! 아, 한 펜의 유쾌한 반란. <웃음> <웃음> 이거 솔직히 근데 한 펜이 연비. 연비까지 모르겠는데 한 펜이 2 D 라미는 거의 돈 돈이야 이가 거기서 거기야. 저 위치가. 제트팩 남음. 저 제트팩 남음. 할만함. 아, 어 그러네. 그렇긴 하네 또. 아직 어. 안 썼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제트팩 안쓴한 펜이 <웃음> 너무 비이데 <이상해. 웃음> 너도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빗소리 저거 제트팩 이제 쓰면 안 돼. 아 그러네. 어. 어. 어, 초반에 쓰고 중간에 깨달아버리니까 그냥. 근데 제트팩 쓰기 전까지 난 진짜 아예 몰랐어.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겼어. <웃음> 뭐야, 아니 아까까지 내가 썸네일이었는데 아 지금 썸네일이 빗솔림이야 <웃음> 그러면은 그 춘식님 저분들을 위해서 아까 설치 못한 벽 설치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벽만 아 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벽을 일자로 저도 일자로 비교... 해서. 어 거기. 한펜 아, 더블 오, 점프하면서? 네. 어, 이거 그냥 해도 잘 컸네. 더블 점프요. 와한편이 라미한테 배우는. 어. 그거 더블 점프 초고점에서 다. 내가 아까 그렇게 왔거든 오? 어? 아이고 어? <웃음> 급하죠 마음 급하죠 마음 급하죠 아 정석이죠 진짜... 어, 안 거의 같은데? 뭐 근데 이건 안될 아니야 것 이거 것 돼, 것돼 이거 이거, 이거 한번 공중에서 놓은 다음에 바로 한번더 제... 잡아야 돼한번더 어, 잡으면 돼 여기 음. 한번더 잡아야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못 들어가 그거 한 번에 절대 못가 됐다 어 너무 아, 짧게 어. 잡았는데 한번더 해도? 아 아 마지막에 연비도 의외에 그걸 보여준다니까. 이게 펀드성 플레이거든요. 야, 진짜 퇴근하고 싶나봐. <웃음> 내가 보기에는 빗소리랑 시엔이는 앞으로 로프 전쟁 한다 그러면은 우승 후보가 된다 얘는. <웃음> 세레머니세레머니세레머니아 어, 맞아요 세 e 머니까지 어? 바로 들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저들한테 기회를 줄까요? 아니 근데 거의 역전 가능성 없어 네.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런가요? m 솔림 y 솔림 r 솔림 o 솔림 c 솔림 e 솔림 n y c 잠시만요. o n y 요 끝내세요, 끝 n y 요끝 r e 요 o n y ceremony ceremony c 방금 이상한 거 봤어요 나. 비솔림. 근데 c 이야 c 지 n y c e r e 나 o n y c e r e m o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여러분 화이팅! 제가 기회를 한번더 드렸어요 야이 새끼야 <웃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데 1등을 제외하고 룰렛을 한번 돌려보는 저는 거 돈은 나쁘지 아, 않다고 좋네. 생각해요 야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펜이랑 람이란 말이야 또 한펜아 지금 제트팩 너뭐 만들었다 잠깐만 <웃음> 내가 말하기 전에 한펜이 뭐 만들었는데? <웃음> 아, 씨... 야, 야, 도, 와, 저... <웃음> 와 <진짜 웃음>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올해 <웃음> 도르는 한텐이야. 왜 <웃음> <뭘> 미친 도르야? <웃음> <웃음> 아하 이거 그 뭔가 퇴근 전에 양식을 조금 바꿔야겠어요 약간 그 후반부 랜덤성도 부여를 해야 될듯 후반부 랜덤성 빗소리나 CN이 걸리면 쟤네들 욕할 것 같은데 <웃음> 사실 후반부 랜덤성의 제일 그거는 다 끝나고 나서 등수를 뽑는 거죠 그렇지 그치. 아 근데 오... 1등은 제외하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 근데 그러면... 웜즈로 그러니까 하면 너무 빗소리야 걔한테뭐 아... 달아 놔야 돼주 살아나야 돼. 아니면 진짜 빗소리만 뭐 사용 못하게 해야 돼. 로프전인데 로프 없이. <웃음> <웃음> 아 여기 미니가 들었어. 미니가 들었어. <웃음> 미친 사람. 야야 결승전. 가자. 이걸 뚫고 들어가네. <웃음> 아니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끝내고 등수뽑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2등이고요 연비님이 3등, 투디님이 4등, 한편님이 5등, 남이님이 6등입니다 한편이는 부정표로 해서 꼴뚜루랑 습니다 한편이 집어넣어, 집어넣어. 부정표로 일단 확정 어. 아, 일단 어. 확정이야? 한편이 가서 캠핑한테 <웃음> 월급 더 받아라? 연비도 그냥 벽 없애고 들어오네 이거 근데 멤버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어, 사다리 한 번만 돌리게 해줘요. 안돼 아, 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리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웃음> 2등 시엔이부터 팩 갑니다. 따라라라라 따다라라라라 따. 어어 어. 아 차례야. <웃음> 뭐라고? 뭐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그 다음에 <웃음> 3등형이 <현미>, 따라라라라따 <웃음> 3등형이 갑니다 3등형이 불참 역시 안전빵이라 그랬잖아요 자, 4등 투디 네. 갑니다 따라라라라따 정으로가야 <웃음>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 불참 나왔고요 <웃음> 과연 <웃음> 5등 라미가 갑니다 참여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나이스 부정패 <웃음> 아, 어 그러네? 나이스 텔레포터 반칙하고 불쩍 와 <웃음>